전선으로의 복귀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관리자님. 이제까지 그려왔듯이, 앞으로도 당신의 그림자를 남겠습니다.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모습은 당신을 뒤따르기 위해 제 스스로 내린 결정이니까요. 그러니, 관리자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한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. 투입이 승인되 OhG, 지켜봐 주십시오. п 리 к у 적기에 weniger 얻 Yep saying 질문과 mrb 하기덮 t 라메이 i 전대. 파이프하라. 여기 우리의 전쟁이다. 전태우, 화력을 집중하라. 여기 우리의 전쟁이다. 주석 중지부 찍어주지. 여기 우리의 전쟁이다. 이번 우리의 전쟁이 다시 say it. n o t r 물러낸 적 없냐고 하셨습니까? 아니, 전대장실에서 목격하셨다면 아마 제가 최근에 만든 프라모델일겁니다. 한정판이라기에 도색까지 심혈을 기울였는데, 그렇게 휴하피도였습니까